김장김치인데 요새 김치를 잘안 꺼내 먹었더니 곰팡이처럼 하얗게 피고 냄새도 너무 심해가지고 김치집에도못 먹겠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갖다 버리려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의 최애 종갓집 전라도 포이김치입니다 저희집에 김치를 안 해먹어가지고 김치 유목민 시절 이김치 저김치 다 먹어봤는데 저는 종갓집 전라도 포인김치가진제 입맛에 딱맞더라고요 김치 다 먹으면서 한입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새김치 맞는데 라면을 안 먹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예의상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왓챠에 해리포터가 업데이트 돼 가지고 해리포터 보면서 먹으려고요. 밥 먹자. 우밥 먹자.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소이피 올인원 35분짜리 운동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못하겠어요. 땡땡땡. 너무 힘들어. 이 졸음 왜 올라오고 싶어? 입에 다 묻히고. 이렇게 근데 가격은 그때랑 지금의 보상 다 했거든 <목소리> 이거는 막 8,000원 돼서 5,000원은 어떻게 안오는 건가? 그렇게 <목소리> 돈이 많아? 우리 아이도안했잖나갈때 이거 5 0 0원이었 나도 어땠어? 초중때 응. 그리고 우리 한창 돈많았을때그 잔치국수 4,000원인가? 이 맞아. 정도였을까? 주문들밖에 좀비싸다 진짜 웃기네 우리 우리는 근데 김밥천국 같은 게 없었잖아 급하다고 이거 뭐 이자 터서 준다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보복살 돈이었던 것 같은데 설렘은 돈인가 <웃음> <어떤 웃음> 하여튼 그거 주고 키웠어 미안한데 말도 안 했지 않아? 빌려줄 것 같은 애들한테 안 먹고 그넣어준다고 아픈아가 이까지 아, 네. 날씨가 좋아. 알게 된지한달안됐잖아 아니다 여기 극중에서 한 3개월 지났어 빵 2개월 <웃음> 봐봐 아뭐 먹지? <웃음> 어 맞아 털러웠어 며칠 전에 주문한 스타우브 베이비 웍이 도착했어요 이거는 설명서 뚜껑이 들어있고요 이게 16cm 짜리여가지고 제 손바닥만 합니다 밥이나 찌개 같은 거 해먹기 좋은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뭘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스타우브잖아요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는데 떼다가 잘못 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짜증나 세탁조 클리너 넣어가지고 세탁기 청소하려고요 이는 이마트에서 샀어요 <목소리도> 수름이가로브에 씨를 해가지고 아이고, 방금 빨았어요 아까 한눈반 사이에 소름이가 로그에다가 실을 했어요. 일단은 장바구니에 담아봅니다. 오늘은 진짜 되는 일이 1도 없는 그런 하루네요 짜잔 오랜만에 식물이들 영양제 놔주려고 합니다 어줌 싸게. 수름이어줌 싸게야? 왜 여기다가 쉬해? 지금 잠이 오나? 친구랑 얼마 전에 아웃백 가가지고 투움바 파스타를 먹었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서도 만들어 먹으려고 레시피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쑥으로 장봉게 도착했어요. 마요네즈 다 먹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샀고요. 페토치네면도 다 먹어서 이번에 새로 샀어요. 투움바 파스타 해먹으려고 생크림을 샀는데 깜빡하고 우유를 안 사서 우유 사러 다녀오려고요. 투움바 만들 양송이 버섯이고요. 투움바에 넣을 체다 치즈. 파프리카 900원 밖에 안 해가지고 장 보면서 하나 사봤어요. 손재 수용살이고요. 이게 두 팩짜리여가지고 한 팩은 투움바 해먹고 한 팩은 감바스 해먹으려고요. 오랜만에 생크림 카스테라도 주문했어요. 갑자기 핫초코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밑대도 같이 사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라봉 다섯 개 이렇게 잘봤는데 우유를 깜빡해가지고 지금 우유 사러 다녀오려고요. 제모도없없데애 애들 고도 어른 듣고, 이 똑같은 게 아니라 억울이거라고고 <목소리> <목소리> 저번 주부터 전기장판을 개시했는데 전기장판을 개시하자마자 저는 대입병이 씻은 듯이 나왔고요 수루미는 침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네요 수루미도 전기장판에 이렇게 몸을 지지는 게 좋은가 봐요 요즘 왜 이렇게 찌부댔어? Ada setan h a 이 걸어가면 안 되지. 야, 화재 진짜 좋다. 어. 오, 이거 맛있네. 아 어, 진짜. 응. 봐봐, 한 식장 열리기 전에 읽으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를 하면 아막이 물지 않아요? 막 술은 밥 먹자. 기다려 안녕. 엎드려 안녕. 바이. 브이 브이 기다려 브이 브이 브이 브이 브이 브이 브이 브이 브이 브이 잉 아니 비 브이 브이 브이 브이 이브 브이 이 브이 브이 브 브이 아, 지. 아유, 똑똑해. 와우. 참맛어 <웃음> 어 당이 은은하고 약간 머스크향 좋네요. <웃음> 뭘 불러야 되지? 아시카인 사서 이거 만들어 먹고 싶다. 그냥 하흥 마셔야지. 그거 하이유 노래 블루밍 불러줄까? <웃음> 오늘은 요 10분짜리 요춤을 춰보려고 합니다. 요새 이 채널 보면서 춤추는 걸 빠졌어요. 존재. <목소리도> <목소리도> 추가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 V 지주를 하게 됐습니다. V 하주를 V 음. V